독일... 독일계... 터키? 네 터키인들의 60%는 네. 뭐 셀틀라이트 텔레비전을 쓰고, 가졌다 연결을 가졌다 작년에 그... 하프 다슨 다슨 하프 어쨌든 이런 사람 이런 터키시 사람들의 채널을 갖기 위해서 네 One Turkish newspaper had daily sales in Germany of In copies. An, 터, 터키, 신문은 데일리 세일을 했다. 젊은이에서. 이 111만부의 복사본을 독일에서 데일리 세일로 받았다. s u c practices are likely to spread. 이런 관습은 퍼지고 퍼지는 것처럼 보인다. From a distance. 멀리. 멀리서. anyone will be able to vote for local politicians yes.